공도라니 핵발이오 못 변할 건죽있인리 천왕지왕 이왕 시면 신롱시하나 아, 당삼 <람상보> 유산초봉 장사 홀재신 탕러 가소도없다장가소보품소 변하라 송원도리 입지색두라 선을 띠고 다경게 뚫고 찾아 가랴 축장 짓고 바유신어 승리강 산을 구경할지 물산 폭포 규경하고 오로 돌아야 되니 념 벽질홀 보지라고 편나 추운 날이 오가니 잔그로 승산아 뱅두야 널구두로들 와중안도 따려갈지 그대와 따이린 소전도론 앞소리라 니들, 지아니면 이럴 사려 불러볼까나 들유들고못재들하고 니들, 니들, 니들, 니라 니들, 니 돌고 들 니들, 니들, 니들, 고들 니들, 니